그슈트웨이크에 제일 많이 뜨거든요. 늦었을 때고 안 늦었을 때고 뜨면 안 돼요. 그서첫 번째 동작이에요. 첫 번째 진짜로 뜨기 직전의 모습을 재현해야 돼요. 안 뜨는 거예요. 이 동작을 하면서 끝에 어떤 방향으로든 막을 수 있는 잔발이 필요해요.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편한 쪽에 손을 올리면서 디패스 하면 돼요 상대방이 여기서 이 동작을 만들었는데 슛을 쏜다 상대방 손에서 슛이 공이 떠난 다음에 떠도 된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떠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넣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상대방이 상대방 손에서 공이 떠난 다음에 순발력 있게 떠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서 이 동작 용접을 만들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디펜스 연습에 빅스텝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빅스텝 이만큼 가면 은 짧게 이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간만큼. 간만큼 간만큼 간만큼 간만큼 이만큼 가고 이 발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에 상대방이 움직이면 은나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는 스텝이고 1스텝을 잡아야스텝 그래서 이 동작을 만들러 뛰어갈 때부터 지금 내 생각은 모든 신경이 드라이빙에 들어있어야 돼 지금 오른쪽을 막을지 왼쪽으로 막을지 왼쪽으로 하면 왼쪽 뒷스텝 오른쪽으로 가면 염두에 섰죠 오른쪽을 빨리 뒤집을 생각 정확히 상대방을 딱 읽고 빅스텝을 잡으면 은 나이스 디펜스가 되는 거고 읽긴 읽었지만 살짝 늦은 상황 대부분 상황이 늦을 거예요 자 빅스텝 밟고 자 늦었을 때 크로스 스텝이 나와야 돼요 크로스 스텝 자 대부분 수비가 공격자를 쫓아가겠죠 기술이 있는 선수는 절대 못 따라가요 아무리 빨라도 아마 바디 컨택으로 내가 앞서 나오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. 늦었을 때는 상대방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가로질러 가야 돼요. 지름길로 가는 느낌?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스텝 밟을 때 상대방이 정면을 받치면 제일 좋은 거고 수비 옆구리에 이렇게 걸쳐만 있어도 이게 쉽게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백스텝 밟아야죠 자. 자 뚫렸을 때 빅스텝 크로스 텝 백스텝 백스텝 을할때 걸려서 가죠 여기서부터는 지금 상대방이 뭘 할지 읽어야 돼요 크로스 텝 백스텝 하나 멈췄을 때 빨리 와서 막던가 스트할 준비를 하는 거죠.